말은 역구천역이 나옵니다. 야. 문왕 구천역 이걸 문왕 밝게 방위도라고 해요. 전국창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이 참 우리나라의 큰 유대한 인재라요. 여기는 앉. 견한 놔두고 그냥 이름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시겠죠. 겨까지 갈라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것만 하면 되죠. 이제. 이것은 지금 이 법으로 전부 다 풍수, 지리, 땅 보고, 집터 보고, 묘자리 보고 다 하는 것이 현재는 이것 가지고 씁니다. 운왕 운항 9000여. 운왕은 복희 씨보다 한 천년, 한 몇백년 후의 사람인데 복희 씨가 8교하고 24교만 만들었지 설명문이 없었거든. 운왕이 교사를 붙여 가지고 설명을 했고, 운왕은 아들 주공이 육효에 대한 또 교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몇병년 후에 또 공자가 나와 가지고, 공자가 이제 치비을 운원 설계 무슨 교사전 또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 석교전 그런 것을 치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4대성인 거쳐 가지고 된 겁니다. 복희 문왕 문자로 거듭어요 문민 정부. 문왕하고 또문왕 아들 주공. 또 공자. 이때는 다 준나라 시대 아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한 거예요. 준나라 시대에 완성된 역이라고 해 가지고 문왕은 아들이 주공입니다 성인이요 공자가 평소에 늘그리워가던분 주공이죠 문왕은 아버지고 부자가요 이세 분은 다 푸나라 시대 그래서 주역이라고 이제 말한 거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문왕 구천역이라고 하는데 문왕 구천역은 그대로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동북방이죠? 동북 간방. 이 간이. 여가 정동, 여는 정서, 여는 정남. 그러니까 남쪽에 불이 있고, 북쪽에가 물이 있죠? 일6수 이칠와 3 8목 이제 이건 그대로 하도낙서대로 된 거죠? 예? 삼팔목. 또 여는 사국금, <웃음> 사국금, 여기는 일륙수, <웃음> 여기 <웃음> 이칠하. 또 이건 뭐죠? <웃음> 50톤은 없네. 요, 요게 둘이 다토여 토. 이것도 토가 되고. 여기는 풍이죠, 풍. 손풍이고. 여기는 이것도 금이 되고, 이것도 금이고.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은 건감, 간진, 솔리 곤태입니다. 건감, 간진. 이 순서는 솔리 곤태. 건감, 간, 진, 손, 이 곤태. 이런 식으로 먼저 됩니다. 이것은 규탱이가 있어가지고, 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간하고, 이거, 네 개는 규탱이가 이제 차지했지요. 선천도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그 마치 시대가 변해가지고, 선천은, 어, 선천적은 선천역은 경이라면, 경. 후천역은 유가 되죠. 씨같이. 여기는 체가 되면, 여기는 용이 되죠. 하도낙서도 마찬가지 아니오. 하도는 경과 같고, 또는 채가 되고, 낙서는 또 용입니다. 그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낙서는 씨가 돼, 씨. 배를 짤 때, 배에 이렇게 날, 날은 경이 되고, 그것은 이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는 것은 찌죠. 우리 지금 지구에도 경도 유도에서 360도로 만들었죠? 그러니지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문화는 세계, 세계가 다이 구라파 문화 아니고. 그런데 제일 대륙은 아시아거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고. 아시아에서는 황인종, 그러니까 지금 황백 두가 황인하고 백인하고 이쪽은 동양 사람들은 황인이고 이쪽이자 구라파 서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백인이거든.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황인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요. 예 백은 금이죠? 광은 토가 되죠? 토색이죠? 토색금 토금이 서로 이약 조화를 이루기는 이루겠네요. 색깔로 봐서는. 경쟁하고 유린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서양의 운물이 동양에 흡수가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또 동양이 또 패권을 잡을 때가 불원장래에 오는 겁니다. 백인이 잡느냐. 요, 그러냐면, 동서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에서 동서로 하니까 순환의 원리에서, 아까 저, 어, 뭐, 저, 운 삼사하야 성환 오칠이로다. 예? 삼과 사, 삼과 사를 운전해가지고 오칠로 윤회를 가니까, 결국에 동서로 이렇게 동해서 서로 하고 또 서에서 통하니까 한쪽이 흥하면은 한쪽은 조금 침체하고 또 한쪽이 침체하다가 도로 이쪽이 도로냐 흥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밤되었죠 저쪽은 이제 새벽 됩니다. 서양에는 지금 이제 새벽 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되니까 그 원리에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이렇게 때가 조금씩 이제. 다를 때가 있지요. 이제. 앞으로는 황인시대예요. 이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일이 묘연에 반황만내하야 용변이나. 일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읽으기요. 일십 무시일, 일태그, 일태가, 일심, 일도가 말이죠. 묘하게 전개를 해요. 묘하게 생성, 발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나에서 만법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만번 가고, 만번 와서 썩 변하나, 제 3단자 그 3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천만 가지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동변이라 근본은 동하지 않는다. 아까 무진본처럼 석삼극 호대 무진본이라고 했죠. 석삼본 거기 삼극으로 분리가 되는데 다함이 없는 근본 그 근본이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요. 그래서 근본에는 변동이 없단 말이죠. 천지개박을 천만 번 해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도 어,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양처차 보리자라 여러 가지 그 중생들을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백방으로, 천방, 만방으로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교화를 피지만 은 항상 그 자리는 변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이양차차 보리자라 그 보리자야 항상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 깨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저 인간으로 천상으로 온갖 곳에 다니면서 이 설법했다는 것이 하음경 나옵니다 그리고 어, 본차 우주하야 이 우주에 근본해가지고 세계와 중생과 모든 이 우주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도 적연무동 역은 무사야, 무위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무사야 하며 무위야 하야. 무위야 하야. 저연부정이요 공자의 말입니다. 주적교사예요. 그자나 적연부등요. 그러다 아니갑 가비수통 천하지요. 어떤 사물이 감동될 경우에는 천하의 일을 통한다. 드디 통한다. 이것은 일사자 여러 가지 일입니다. 저견부동 지금 하는 거죠. 부동본이란 말이 바로 저견부동이래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저견부동 하다가 그게 작용으로 나타날 때 온갖 천하의 일을 다 그대로 다 어, 통해 준단 말이죠.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억만 번 되는 것 같지만은 변한 게 없어요. 문명무상 절일체 그 자리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진 자리 그래서 부동 저저 반야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부동 진제 하고 진제에서 부동함 진재는 진리의 요 진리에서 하나도 요동 없이 부동 진재하고 건립 제법이라 모든 법을 건립한다. 열애의 깨달으신 그 등각자리에서 노동함이 없이 온갖 설법을 하신다말이에또 이런 말도 나오고 심기세존이요. 매우 기특하신 세존이시요. 부동등각하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평등각이요. 여기서는 등각 묘가 가는그 등각이요. 아니고 부동 능각하고 이설 개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법을 말한다. 부처님은 마음 까딱한 게 없이 생각을 일으키지도 안 하고 그대로 부동 자세에서 모든 법도 연설하고 모든 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 본호 원리라요. 그러니까 만번 가고 만번 온다는 말은 그 태극이 음양으로 오행으로 여러 가지 질정으로 여러 가지로 벌어져서 그러니까 일적십고 하는 거죠. 하나가 쌓여서 열도 되고 백천만억이 된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역천급이 불구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를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 괜찮은 거. 그러면서도 인연을 따르요. 진여의 자리는 진지의 자리, 본래의 마음 자리, 진심 자리. 이 자리가 불변이면서수련하거든 이게 바로 부동론이죠. 그 자는 피고 고요한 거요. 피고 고요하기 때문에 고동고. 수연이 이제 만왕만내 용변이죠. 만번 왕내에서 썩 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영지의 도리에서 그래요. 그 자리는 연기 요용 요한 작용이 공정 연기죠. 원래 마음자리는 비고 고요하고 실정스럽게 아는 요용 그놈이 인연 따라요. 인연 따르는 이것을 역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역에서 역자는 바로 수연이라. 그러니까. 덕냈다고 해도 정낸 것이 없는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사입 불망자 수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진짜 그 불변의 마음 자리.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 나왔죠. 사이 불망자 추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진짜 수단 말이죠. 치만 오늘 다 끝내버리죠 뭐. 본은 침본이니 할 말은 많아도 다냐 죽여버려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근본 부동본이라고 하는 본은 바로. 마음은 근본이다. 그래서 근본법자 네번 나왔어요. 우진본에서 나왔고 여기 부동본하고 신본하고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폭명이라 그랬죠. 그게 마음의 근본이라요. 마음이 우주 반법의 근본이거든. 태양 악명이요 태양같이 밝으랑자. 태양보다 더 밝아요. 이 세상의 물질, 물체 가운데는 태양이 제일 밝지요. 지혜의 대광명, 마음의 우주 대광명이 바로 태양보다 더 밝잖아요. 부처님 몸에서는 그 어, 태양, 태양보다 더한 광명을 놓치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해일 대성존, 해일이라 하이도 하고 지일이라 하이도 하고. 지혜의 태양, 해일 대성조. 부처님 몸에서도 이렇게 광명을 놓습니다. 법화경 같은데, 하음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죠. 해일 대성조는 부처님이요.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대성전 불이란 말, 불. 광명 조세가 아니라 광명이 세간에 비친니다이 광명이 한없이 비치거든요. 부처님, 비로자나라는 부처님이 계시죠? 법진불, 비로자나. 비로자나불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 비로전이라고 집기사 같은 데 보면 은 동도사에도 비로정이라고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이걸 광명변조라고도 번역합니다. 광명이 두루 이 세상에 우주공간에 두루 비치는 것. 태양악명이라.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비율을 태양이라고 했지. 태양보다 몇천 배 밝아요. 응음경에 부처님이 어, 방종종광 하시니 응음경에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위협 백천일이라 백개 천개 태양과 같다고 르랬잖아요방 종종광 하시니 유려 백천일이라 여자 하나만 나오는데 내가 두, 두 자를 덮었죠. 비유기 때문에. 백천 개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밝은 자리라요. 인중 천지일이라 사람은, 사람이 천지 가운데 하나라. 사람이 천지 중에 하나의 삼재 중에 하나의 존재다 말이죠. 일종, 두종이니라 하나로 마치되 에, 종말이 없는 마침이다 말이죠. 하나로 끝나지만은 끝나는 게 없는 것. 선천지 무기시, 후천지 무기종, 그런 말이 나오죠. 천지보다 먼저 가되, 그것이 시작이 없고, 금강경 서문에 나옵니다. 또 천지보다 뒤에 가되그 종말도 같다만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다했으니까 내가 차안을 갑니다. 전두경 차안을 지었습니다. 나는 60자로 지었습니다. 천부경은 81자인데 나는 줄였어요. 네. 너무나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할 말이 많지만은 그냥. 다 됐습니다. 이제 곧다 됩니다. 아유. 바빠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쁜지 부산하구만 부산에서 사니까 천부경자는 동양학직 골격이야라 천부경은 동양학의 빼대와 같단 말이 골격. 골격도 외부 골격도 있고 내부 골격이 있죠. 사람에게 골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 죽으면 빼만 남아요. 천부경은 동양학의 골격이다. 그 글이 간이하면서 침호하고 간이 열 간짜요. 간이 오하고, 침이 박이라고 했죠. 깊고도 넓어서 포괄 삼교하고, 유불선 삼교를 다 포괄하고, 제자백가를 총 망라했으니, 칠로 모든 경의 침장이 되고, 모든 학설의 조종이다. 능히 익런이로 하여금 수천년 후에도 유연히간발케 하여 그러한 이치를 알게 하도다. 하였다. 하던 번역을. 유연이란 말은 새롭게 구름이 막 일어나듯이 마음에 그,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천부경이 나온 지가 벌써 수천년 되고 다니니, 해제 짜요. 수천년 밑에서도 구름이 새로 일르다 나듯이 마음속에 새로운 그 각오가 유연히 간발해서 그 까닥, 까닭 소위 여는 까닥이죠.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 그 까닥의 이치를 알게 한다면 사역동사 이 사자, 천부경이 알게끔 하다. 강복 후 50주년 을해 7월 이일 종강하면서 야, 각성이 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 잔활, 잔사입니다. 천부경 잔이요. 간단하마 이걸로 했고 전번에 이걸 이것만 걸이 해놓고 지금 보했는데 이걸 풀이를 할까요? 다음으로 이럴까요? 그냥 보셔도 되기는 되는데 한문 이건 지욱대사가 주역선회를 해놓은 데 전번에 그. 변화자는 진퇴지 상이하고 뭐, 저, 육효지동은 삼국지 도야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인데, 이 지국대사의 해석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넉넉했으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다된 것이 아니라, 오바했습니다. 오바해가지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천부경을 마치겠습니다.